you mm -hmm. 지금은 제잘안보이지 비가 이루어져. 안 보이시지. 빨리 가야겠어 응. 이게 잘 가서. 언제니까 여기가 지금, 전망대식으야 남들이 말해도 이걸. 갑자기 대떻게든막 채지 같은데 나무집은 10시, 3시는 못 가고, 3시는 심심하고, 4시는 못 가고, 5시는 못 가고, 6시는 못가 고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<있어요. 목소리도 좀 있어요> 네, 발전 발장, 비상 발전기를 게 <목소리도 좀 있어요> <목소리도 좀 있어요> 여기는 몰타일이다